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기한 거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자 사실 이게 빨간 제품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제품 하나 가져왔는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요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제품이고요 뚱한치즈메가돈스바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핫바인데 3,000원입니다 도시락 가격이 근데 엄청 크긴 해요 진짜 이게 큰게좀 느껴지나?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전자렌지 90초 돌려야 되는데 아, 오래도 돌린다 한번 돌려보고 올게요 전자렌지 돌리는데 뭐가 팡팡 터져 오 근데 돌리니까 훨씬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됐다 그죠? 와 무거워갖고 휘는 거봐와 비주얼 진짜 비주얼은 작살이다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는 햄 냄새야. 만화고기, 만화고기. <웃음> 와. 방금 고개가 따라와요. 이거 들 때마다.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근데 맛은 말할 것도 없어. 이렇게 만드는데 맛이 없다? 그거는 부조리한 거야. 드셔보세요. 맛있죠? 단면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치즈가 막 쏙쏙 박혀있어요. 이건 끼니다. 이건 진짜, 진짜 이거는 배 엄청 부른데? 나 벌써 배불러. 어떡해? 근데! 맛이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미 먹어본 맛이 클뿐딱그 정도 느낌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네 3,000원? 3,000원이면 확실히 가격 경쟁력은 좀 떨어진다 아 근데 짭다 <웃음> 입이 서해바다 염전이야 어 소금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 입안에 근데 맛은 있다 확실히 맛있어 그러니까. 말아야 될까? 다른 거랑 맛은 비슷하긴 한데 요만한 걸 이렇게 베어먹는 거랑 이만한 걸 이렇게 베어먹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 이만에 들어온 식감이 그건 되게 좋아 근데 또 애매한 걸 있어 뭐냐? 너무 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클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 물론 그게 컨셉인 건 알겠는데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아? 나긴 해 생각보다 사람들의 의장을 너무 과소평가 하시는 거. 요 근데 나는 오히려 내가 이거 다못 먹겠다 물리긴 하네 그리고 뜨겁다고 식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맛이 확 떨어져 한줄평 3,000원 1500원짜리 토 플러스 1에 사면 아빠 3개 1점 <웃음> 3.5점 생각보다 깎였죠 먹으면서 후한평가를 한거에 비해 그건 확실히 좀 과한 양 과하다는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옛날 선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도 있고요 여기까지가 제 지식의 전부입니다 <웃음> 아니 유튜버 분들 센세이션이야 이걸로 김밥을 싸 <웃음> 이만한 김밥을 싸 준화김밥을 싸 준화김밥 옛날 먹었던 이런 비슷한 것 중에 비교군이 확실히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더 건강한 그 치즈 소시지 그쫄 맛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치즈 박혀 있는 건그 캐스틱. 맥스모. 아 맥스보 그거 진짜 맛있어. 자 여러분들 오늘 신제품 뚱한 치즈 메가 돈스바 먹어봤고요. 이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신기한 거, 더 재밌는 거, 더 이상한 거, 더 맛없는 거 그런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크기 싫어하냐? 싫어하냐? 드립. 이거 언제 쓰던 건데? <웃음> 어허...